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금지 원샷에 보이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참 오늘 마실 음료수는 포도봉봉과 알로에 주스인데요 구독자분이 요청을 해주셨네요 김창훈이 감사합니다 콜라에 코카콜라와 펩시가 있다면 한국 음료에는 포도봉봉과 알로에가 있어요 9 8 1년에 출시된 포도 본몽은 포도알을 모아서 껍질을 벗기고 씨를 빼는 수건을 더했는데요. 실제 포도알이라고 하네요. 몽글몽글한 식감과 본봉이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. 출시는 늦었지만 상표 등록은 섹스의 오렌지보다 빨랐다고 합니다. 포도 본몽은 외국인들에게 미식 혹은 외식을 달리는 독특한 음료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시 u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린 과제 음료 중에서 하나가 포드봉봉이라고 하네요 저도 몇년 후엔 지난해 가장 인기가 많은 유튜버 중 하나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월세트 보겠습니다 차! 정말 알갱이 때문에 마시기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에 마시다가 물이 걸린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제가 누굽니까? 바로 원샷맨 이다척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이에요 정말 호도봉봉의 달달함과 알로에 달달함이 입안을 감싸고 돌아서 정말 스윗! 느낌이 들었어요 알갱이가 너무 커서 아시는 게 힘든 것만 아니었다면 5점이 됐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!